아오! 어! 음, 음, 음. 어, 드디어, 드디어, 나만의 자동차가 생겼다. 정말 감동적이구만. 잘 지내보자, 우리 붕붕이. 음. 감동적이지만, 10년 할부로 사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 요즘 유행하는 카푸 아닌가? 요 카푸어는 아니지! 아빠는! 집이 있잖아, 집이! 하지만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야겠지. 어? 집은 있으시지만! 아빠 집도 30년 할부로 산 하우스 푸어잖아요! 아 <웃음> 어, 그렇지. 어, 그러면 아빠가 총 40년동안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갚아 나가셔야 되겠네요 아그렇게 어, 되면 아빠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을 바라보시니까 아빠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셔야 그때면 다갖고 저승에 가실 수 있겠네요 아후 어, 리아는.. 상받아야겠구나? 어? 무슨 상이요? 치명상!!! 오오오 하지만 괜찮다 아들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나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지하철 말고 멋지게 나만의 차에서 멋지게 출근하는 날이 어허허허휴음 아빠는 정말 철이 없다니까 어쨌든 오늘 내차 차를 타고 멋지게 출근하고 올게 랏네 이따 번, 저녁 에보자음 저녁 에보자 가자, 부릉부릉! 이야! 어우 붕붕아, 오늘 하루도 정말 고맙다. 그 답답했던 지하철에서 나를 꺼내준 넌 나의 천사야. 껄껄껄껄껄. 음, 음. 주차장에다가 나의 붕붕이를 좀 세워놔야겠구만. 으쨔. 여기 주차장이 있지? 아 근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네 어디 주차할 공간 어디 없나? 음... 음! 내마침 저기 자리가 있는데! 저기 아줌마! 주차 좀 하게 비켜주세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자리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 아는 사람 차가 오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저희 차 오고 있다고요! 아 그건 알겠는데 제가 먼저 왔잖아요! 제가 지금 자리 찜해둔 거 안보여요? 아니 그래도 제채가 먼저 왔잖아요! 금방 오니까 저희가 댈게요 아니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 주차장이니까 제채가 먼저 왔으니까 제가 먼저 댈게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 아저씨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 몰라? 운전 안 배웠어? 그래! 그냥 나치고 들어와서 주차하던가!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융통성 있게 굴란 말이야! 하이 아이씨 더러워서 그냥 제가 다른 곳에 대야겠네 응, 그래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하이 진짜 저 아줌마 별꼴이야 하이 진짜 주차장에 당연히 먼저 온 차가 임자인 거 아니야? 일단 자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이상한 아줌마였다니까 후 됐다 이제 집에 가야지 뭐 음. 어이 음? 뭐야? 저 아저씨는? 어이, 아저씨! 음. 차팔 아저씨! 어, 거기 미안한데 내가 여기 10년 살았는데 그 자리 내 자리야! 몰랐어? 차 빼요! 아니 10년 살든 20년 살든 주차장에 자기 자리가 어디있어요 여기 이름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냈어요? 아,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아저씨! 어, 어. 진짜 나랑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여기 자리가 어디있다고 그래요? 정말! 아,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어! 아저씨, 두분 똑바로 뜯고 봐. 여기 어, 누구 자리라고? 아, 어, 아, 어. 누구 자리야? 아, 어. 어, 자리가 있는 거 같네요. 아 어, 여기 자네 이니까네 어, 네, 어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야. 아 자기 자리가 어디 있다고. 아 이제 집에 가야겠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제기 경배야어 경비 씨,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자를 새로 사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유, 차 아주 잘 빼셨어. 저 아저씨 성깔이 아주 들어버. 아네. 아 근데 여기 진짜 주차장 자리가 있는 거 맞아요? 어, 분명 없죠. 아 자리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자리가 어디 있다고? 아 진짜 너무하네 사람들이. 누구야? 차 어, 아, 어, 그래? 어, 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어, 차가 아, 이뻐가지고. 영감 안 되겠네. 아, 아니, 아, 차가 봐, 안되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차차 얘기하고 있었어요. 차가 이뻐가지고. 차, 차 얘기하고 있었어요. 차이... 아, 차 얘기하고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어, 어디 야, 누구 자리야? 아 당연히. 아 당연히 아저씨 자리죠. 자리죠. 다음부터 저기 되면 얘기 좀 해야 될 거요. <웃음> 아네네 아, 네. 아까이. 아, 아, 아. 아, <웃음> 아니 저 장마는 진짜 어 자기 자리라고 협박하고 아주 현상궂자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 자리는 아무도 안겨아 네네 그럴만해요. 저도 저저 자리는 피해야 될것 되겠어요. 아유 그래 그래야 될것 같아 한창 내가 20년만 잘었어도 어? 아 20년만 잘었으면은 일을 아주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아, <웃음> 아 여기 아 여기 주차장이 더러워죽겠어 청소 좀해 세탁겠습니다 아, 어, <웃음> 집에 가야겠다 아 어이 뭐야 이 차는 어이 나 살면서 이런 주차는 처음 보네 이 차는 뭐 세카이다 차지했잖아 어이 미친 거 아니야? 어이! 경배씨경배씨 이쪽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이. 아니 이차 봐요! 뭐, 세 칸을 차지했어요! 주차공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이거 확! 경찰에 그냥 불러가지고 불법 주차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 이 양반은 또 이렇게 차를 대버렸네 아니 이 양반이랑은 나랑 말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차를 음. 무슨 세 자리나 차지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자기 차가 큰회사차로 없을 줄 없다고 계속 그러질 않나 이건.. 답답해서 원.. 어이!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아저씨!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세칸 내면 어떡해요? 에? 에? 아, 아저씨 뭔데요? 날씨 왜그러는지 아, 씨 빨리 그냥 신고해버려요, 그냥, 경별씨. 아유, 이걸 신고해도 방법이 없어. 왜요, 왜요? 여기 조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나 뭐라나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에, 나무 알긴 뭐게 나무예요. 아니, 꼬우면은 아저씨가 여기 땅을 사든가, 내가 차를 이렇게 달고 싶은데 아저씨가 어쩔 건데요. 꼬우면은 어쩔 집이, 저쩔 집이, 메롱 집이. <웃음> 하휴, 주차 때문에 차 타고 다니는 동안은 머리 아프겠어. 하휴. 응? 음? 음? 전화가 오잖아. 아니 누구지? 여보세요? 아, 벌써 내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야? 어? 너는 동철이? 그래, 나 동철이 이번에 동철이 하는 거 와야지. 아이, 물론 가야지. 아, 그래, 그래, 그때 보자. 끊을게. 음, 음, 음, 뿅. 이야, 동철아,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다. 진짜. 아유, 그래, 여민아, 진짜 오랜만이네. 어, 요즘 뭐하고 지냈어? 아, 나는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지. 아, 근데 또 누구 오기로 하지 않았어? 음. 아, 그방올거야 아, 그래? 응? 음? 에이! 오랜만이다! 어? 어... 누구... 나 기억 안 나? 은성이야 너가 의성이야야너 진짜 많이 변했다 못 알아보겠다 야 어? 일단 앉 자고 아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난 이게 한 20년 만인가? 요즘에 너네들은 요즘 뭐해? 아, 나는 작게 사업 하나 하고 있지 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뭐 그냥 놀고 먹고 있어 아 맞다 맞다 너 어렸을 때금수저였잖아 아이 둘다잘 지내보네 진짜 부럽다 야 에이 잘 지내니깐 동창회에 나왔지 음. 이것도 자랑하려고 나온 거야 사실 솔직하네 하.. 니, 니네 설마 근데 술집 앞에 주차장에 세워졌던 스포츠컵 니네 둘 거냐? 에? 에? 내가 자주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어디 놀러 갈 때마다 타고 다니는 그냥 차 얼마 안 해? 한 7억 하나? 어, 저, 저건가 저 보네, 어 음. 야, 7억이면 엄청 비싸지 내거는뭐 밖에 안해 아니, 집에 몇대더 있긴 한데 말이야 흐, <웃음> 하 음... 이야, 니네 둘이 집을 타고 다니는구나? 아, 나는 몇 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차가 내 차야 음... 음... 니네 때문에 주차할 때 땀나서 죽을 뻔했다 야 어? 굿! 아이디어! 어, 친구들아! 혹시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어..뭔데? 뭐,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내가 요즘에 아 주차를 하는데 아우 진짜 이야 니네 둘다 정말 고맙다 며칠만 여기에다가 주차만 해주면 돼자 그래 너한테 도움이 될수 있으면 뭐 이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 음, 그래 그만, 그래 그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중에 떠보자 우린 택시 타고 갈게 아 그래 그래 어어어 네, 아, 아, 아, 여기 며칠만 세워줘 음, 그래. 음. 음. 음. 저기 조폭 아저씨 온다 조폭 아저씨 와 음, 음. 오늘도 역시 내 자리가 비어 있어야지 어? 이거 못보던 차들인데? 이렇게 비싼 차들이.. 여기.. 어떻게 주차하지? 한번 긁히면 몇 천만 원인데?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이거 자리가 비었는데 이거 주차하셔야죠 여기 이건 좀 힘들겠는데 아 왜요 왜요 주차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확 넣어버려요 어차피 아저씨 자리니까 아, 어, 어, 이거는 조금... 이건 몇 천만 원이 넘어서 우리 집안이 시청할 수 있겠는데... 아안 되시면 그럼 제가 돼요. 제차를 그냥 넣어요. 어유, 그러셔. 어난 다른 곳에 될 테니까... 음, 당황하는 모습 봐라.. <웃음> 빨리 나와. 에? 에 나와. 장리기와빨 내가 지금 간대. 이안 너... 어? 예, 맞고 안 뺄.. 그거야 어, 어, 어 뭐? 안 맞고 안 빼겠다고? 이 이런 녀석은 또 오랜만에 보는 꼬마야. 너따라 내가 이빨을 빼줄 대신. 따라와 어? 빼. 가까운 옆 아, 저기 내 자리가 있네. 저기다 주차겠다 잠깐 잠깐. 잠깐. 어? 멈춰. 응? 음? 저기야. 여기 자리 있거든요? 하. 하아... 저 아줌마. 오, 자리 찜하네. 여기요, 이거, 차, 이 차가 먼저 오면, 이거, 하. 어, 진짜 할 말도 없다. 짜증나요? 하. 하아... 아 짜증나시냐고요? 짜증나는 걸로 말씀하... 짜증나지! 아, 짜증나면 저를 밀고 주차하시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이 아저씨가! 아, 알았어,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주차를 해야겠다, 그냥. 아유, 진짜. 어... 어... 아우~~~~~ 나... 비켜! 나... 아이이세요아어 진짜. 속이 진짜. <웃음> 다시원하네뿅 구독 뿅 좋아요 오오 <웃음>